오히려 쟤네들 봐봐 어? <웃음> <웃음> 귀여워 어 쟤네들 봐봐 네들내와엄마한와네 쟤네, 쟤네감과똑감으로도같이 먹자. 놀자 들과캣같냄새네들과 똑같은 쟤네들과 똑같은 쟤네들과 똑같은 쟤네들과 똑같은 쟤 거야? 은네 그래도 같랑쟤네 얘... 잘생겼어 고양이 맞아? <웃음> 아, 왜안 놀아? 어, 조금 봤어 이건 다공아니에요 생쥐처럼 이렇게 하는데도 안한다 수야 <웃음> 아니 아빠랑 수빈이 뭐하니? 외면하는데? <웃음> 수리야! 아니 진짜 고양이 아니데 시작할 때하고 너무 다르지 않냐? 그러니까요. 짠, 순이 내 발대해야 되잖아? 아, 순이 귀찮아. 제 놀아주려고 그러는 건데 힘이 없어. 한참 움직이지도 않아. 순이야, 눈을 감아버렸어. 순이야. 여기다 캔닙을 어. 발라야 되나? 아니야. 그 <웃음> 새끼들이나 해 줘야 되겠다. 얘는 씨안놀겠다뭐 하지마 올거지마아기들데 나오면은 한번 한 애순이한테 <웃음> 관심 없다니 네. <웃음> 하는 관심 없다네 관심 좀 가져가라 <웃음> 아유, 귀찮아. 진짜 바뀌네.. 중성하니까.. 성격이.. 왜? 사냥놀이에 해? 어.. 아니면 승진한건지.. 어 시작했어? 어.. 어이가 안할려고 덮져는데 그럼 정상이야.. 어.. 지 <웃음> 네? 어.. 웃기다 야.. 어 이건 좀 장난치는 것 같아. 어, 하네. 오 어, 하네. 어, 아, 어떻게? 어머, 어떻게 이뻐죽겠네. 와, 한다. 근데 이런 애들 누워서 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좀 부라 그러더라고. 음. 다활떼라게나해도 음. 근데 무섭다 <웃음> 애기들하고 하는 거랑 다르지 덕지가 커가지고 음. 음. 아이고 이뻐라